오늘 영상은 눈꽃섬에서의 초대라는 축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업데이트를 한지 일주일이 지나버린 시점이라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축제 컨텐츠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제작해 두려고 해요. 축제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세력본부에 있는 포탈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은 누이아 대륙의 11시 방향에 위치한 거울왕국이라는 섬으로 뼈의 땅에서 직접 이동할 수도 있지만 직접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포탈을 이용해주세요. 눈꽃섬으로 이동하면 바로 앞에 있는 영주하인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퀘스트 내용은 성 내부에 있는 영주 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대리인에게 퀘스트를 완료하면 새로운 퀘스트 하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는 영주를 타겟팅한 후에 채팅창에 슬래쉬를 입력하고 절 혹은 손으로 제스처를 취해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퀘스트예요 손으로 입력했더니 영주가 무례하다고 그러네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영주에게 이어지는 연계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나무대를 다섯 개 가져오라고 시켜요. 대나무는 생활점 수상점에서 묘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나무이며 성장시간이 하루가 넘기 때문에 하슬라 지역에서 자연직생으로 채집하거나 경매장을 통하여 구하는 게 편해요. 다음 퀘스트는 영주성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개발위원장이라는 NPC에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의 내용은 성벽 주변에 눈꽃 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해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는 퀘스트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 성벽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이동해서 언덕을 올라가야 해요. 영상에 보이는 지역에 도착했으면 소지품 창에 있는 퀘스트 아이템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 퀘스트는 마을 내부에 있는 벤자민에게 받을 수 있으며 목재 5개를 구해오라고 해요. 목재는 창고에 들어가 있어도 바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넣어두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다음은 성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는 철없는 아이에게 받을 수 있는 퀘스트로 주변에 있는 눈사람의 상호작용을 하여 완료할 수 있는 간단한 퀘스트예요 영주성 기준 오른쪽에 위치한 집안에는 인형 만드는 여인이 있으며 퀘스트의 내용은 옆쪽에 놓여진 인형 제작대를 통해 봉제인형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봉제인형 꾸러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옷감 3개가 필요하며 마을 중앙에 놓여진 트리 아래에 창고와 우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해당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른 퀘스트들과 달리 신비한 봉제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테리어 소품인 인형으로 교환할 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아까 성벽 밖에 나무를 심었던 지역에서 뒤쪽으로 이동해보면 선착장이 있고 선박건조를 도와달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퀘스트를 수락하고 연기가 나오는 나무에 상호작용을 하면 돼요. 다음 퀘스트는 성 앞쪽에 위치한 호수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어 낚시를 해야한다는 점이 번거로울 수 있는 퀘스트예요첫 퀘스트를 완료하면 미끼 5개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어지는 퀘스트는 눈꽃섬 찬다랑어를 잡아 식자재 관리인에게 가져가야해요. 그리고 눈꽃섬에서 진행하는 대여낚시는 일반 낚싯대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낚시꾼 제기 판매하는 낚싯대로만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여낚시의 방법은 일반적인 대여낚시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낚시 숙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낚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해요. 따라서 새벽이슬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낚시꾼 제기 있는 장소 앞에 놓여진 요리를 먹으면, 숙련도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낚시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참다랑어 외에 아주 낮은 확률로 개복치가 등장할 수 있고, 개복치를 낮게 된다면 칭호와 인장을 얻게 되며 식자재 관리인에게 전달할 때 10개의 주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퀘스트를 진행할 때 파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파티원이 대여를 루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로아를 꺼내둔 상태라면 물고기가 엉뚱한 파티원에게 습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참다랑어의 크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지며 크기에 따라서 차등적인 주화를 지급받을 수 있고 하루에 5회만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등짐의 형태로 습득된 물고기는 바닥에 내려두면 바로 소멸하게 되며 식자재 관리인이 위치한 납품 장소는 영주성 옆에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정한 시간에만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가 존재하며, 현실시간으로 오후 2시, 7시, 자정 12시의 눈꽃마을성 앞에 NPC가 나타나고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NPC 옆에는 커다란 눈바구니와 눈뭉치 바구니가 생겨나 있으며, 커다란 눈바구니의 보상으로 받은 단단한 눈뭉치를 넣어 눈뭉치 바구니의 단계를 3단계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요. 바구니의 단계를 상승시켜야하는 이유는 이번에 진행해야하는 퀘스트가 눈뭉치를 던져 몬스터를 처치하고 전나무를 지키는 디펜스 형식이며 바구니의 단계를 올려서 상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휘관이라는 몬스터를 막타로 처치할 경우 훈장을 습득할 수 있으며 칭호로 바꿀 수 있어서 시간마다 참여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습득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칭호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전나무를 지키는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며 보상으로 얻는 상자를 개봉하면 체력과 활력을 회복하는 음식과 포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 진행하다 보면 칭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마을 주변에는 눈더이라는 오브젝트들이 있으며 해당 오브젝트에 상호작용을 하면 단단한 눈뭉치를 습득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눈더이에 상호작용을 할수 없는 디버프가 걸려요. 채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숨겨진 칭호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주 옆에 놓여진 음식을 먹으면 1시간 동안 공격 속도와 시전 속도가 증가하는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국어라는 마틴에게 영지의 주화를 일정 횟수 이상 기부하면 습득할 수 있는 칭호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퀘스트를 통해 모은 주화는 마을 중앙에 놓여진 영주의 주화 자판기를 통해 특별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인테리어 소품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행운의 돌과 완공 도면을 추천해요. 참고로 겨울을 지새는 눈꽃은 남캐가 입었을 경우 수행자 복장처럼 보인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